안녕하십니까 치유가족입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치유가족입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치유가족입니다. 다시, 음. 다시. 안녕하십니까 치유가족입니다. 네, 새로운 공장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롤링 공고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쉽게 이렇게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표면에다가 거칠기를 과하게 주는 가공인데요. 흔히 영상을 찾아보시면 CNC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가공하는 영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조식으로 눌러가지고 가공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입했던 널링 공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런 제품들을 가공을 할 거예요. 이번에 추가본이 수주가 돼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 하고 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외경봉구 장착하듯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좀 불러와 볼게요 얘가 공구 측정할 때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큐세터를 내려서 얘를 찍게 되면 공구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접점이 없어 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x 축도 마찬가지고 Z축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물론 얘를 소재를 물고 가공을 하면서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X축 측정 깜빡 한번 더 깜빡 한번 더 했고 그 다음에 Z축 내려서 Z축 측정 한번 더 측정 이렇게 해서 이 공구의 공구 측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공구측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대략적인 위치를 큐세타를 통해서 기계에 알려주는 거고 어 정밀한 치수는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세팅을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나사를 통해서 위아래로 맞춰가면서 센터에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큐세타는 했습니다.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작한 지구를. 면이 동시에 여기에 닿아가지고 움직일 수 밑에 걸 이거는 빨리 돌고 밑에걸는이렇잖아요 이거는 중심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심을 맞춰줘야 돼요 리셋하시고 걸리네 이가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래서 이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난번에 맞춰 놓은건데도 할 때마다 맞춰 줘야 되는 붕거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거는 천천히 닫고 위에 거는 많이 닿았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됐렸어요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고정을 해야죠 다시 다시 고정을 해야 되니까 공구를 올려서 뒷부분을 잠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하면 이렇게 하면 공구 세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가 있냐면 얘는 절삭형 럴린 공구다 보니까 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칩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줄수 있는 따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삭유를 휠 쪽에 분사를 해서 칩을 제거해 주는 그런 방식을 여기 럭타이트 401 럭타이트 401 얘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이거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은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은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 면에 닿았을 때 84로 깎고 나서 84면에다가 널링을 내면 안 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0.5면 0.5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1짜리면 1mm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mm 같은 경우에는 한두번 정도 가요 0.5, 0.5 이렇게 가고 뭐 0.5는 한 번에 가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휠의 사이즈는 0.5짜리입니다 그래서 0.5만 갈 거예요 0.5를 가는데 소재를 깎아 놓은 거는 84.5를 깎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만약에 닿아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이면 84.5 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널링이다 보니까 84.5 로 잡고 측정을 할 겁니다 돌기 시작했어요. 위치를 보니까 82.808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음 면이 84.5잖아요. 그래서 84.5-82.808 얘를 어, 크산을 하면 1.692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구의 위치는 82.8이니까 여기에서 1.692만큼 올려주면 84.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옵셋입니다. 세트 옵셋 2번 공구 1 692를 플러스 입력해 주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해서 얘를 포장값 공부를 가지고 불러오게끔 이0 2 0 2 여기 insert 이렇게 했더니 닿는 부위의 치수가 이렇게 84.490이네요 뭐 0.01 차이니까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링 가공이 끝났습니다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업입니다 안들려 나는. 내가 내가 내가 해준 거란 거의 없어. 네가 다한 거야. 어? 양품이 나와도 네가 잘한 거고 불량 나옴 네가 못한 거고. 어.